많이 그 정도면 괜찮죠? 겠요거 하나. 아, 없네, 뭐. 이거 뭐 제꺼 챙겨왔어요 언니. 진짜. <웃음> 요거. 아 우리는 이거 오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비. 누구랑 얘기하 <웃음> 안돼. <웃음> 정말 술에 진심이라서 내 얘기 안들려! 여보세요~~ <웃음> <진심치 yeni rider> 이차 <웃음> <ession> <Last> <-face> <웃음> 그냥 1박 <S 쓰레기> <웃음> <에 toggle. 웃음> <웃음> 안 쏟아지게 진짜 잘 끄네요 너무 어떠세요? 너무 미칠 것 같아요 <웃음> 잡아드릴게요 <웃음> 캠핑 왜 하세요? <웃음> 아 왜? 왜요? 캠핑 왜 하세요? 힘들지만 재밌어요 <웃음> 재밌어요? 근데 힘들긴 하다는 거네요 <웃음> <웃음> 오늘 같은 날 더운 날 <웃음> 네. 그래도 비켓님 그거 캠핑 유튜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느셨죠? 어떤 네, 점이요? 요저로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대충 인터뷰 하실 거면 안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, 맞아. 열심히 쳐주세요. <웃음> 생각이 안 나네요. <웃음> 원래 이런 컨셉 유튜버 아니시잖아요? <웃음> 길리 뭐리, 리 the g a r k d e d c u you're that But I w a n n a get closer. I n t o e t o b over. a n g t closer. It's not 우리 n o 다 만들어 놨어 와사비 조금 음 가져왔는데 와사비를 가져왔어요? 짜 먹는 와사비 좋지 좋지 음 우리 다같이 짜네요 아 좋아 무알코 맛도 있어 무알코 막걸리 어, 고창도 맛있는데요? 맛있습니다. 아까 딱 처음에 딱 음. 먹으니까 이거 조금 <웃음> <다르게 하는> <웃음> 아 그거 각도또 다르게 각도가 다르게 하는게 잡는게 와와와 다음 문정경의 대양고추입니다 음 그게 음 얼마나 음 맛있는지 음술 사서 먹는 줄에 요네 S S 나는 체리나 좋아해 같이 아, 그 체리나. 네. <목소리나> 옛날 에더 얇았는데 지금 셔. 진 그, 중학교 때부터 이거 불렀는데 뭐. 약간 아, 아, 뭐, 그런 느낌으로 하죠? 불러줘야 돼. <목소리나> 그리고 뒤에 가면 그냥 나. <목소리나> 그래 널 사랑해. 계속해서. 줘야 <웃음> 이렇게. 아진 나왔어. 아진 나왔어. 옷에 쿨한 척하면서. 오자 <웃음>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이런 시안 가면 안 되냐고. 진짜 응. 너무 평범하게 가면서 인제다 인제그래서 아니 인제 리려고오고인재아 그래. 알고 가면. 진비물. 영상 제가... 하나 세요 양은 <웃음> 제가 가늠을 못해서 그냥, 그냥 막 하나, 넣을게요. 아. 한, 한개더까거든요레몬 레몬이 레몬즙. 레몬즙. 레몬즙. 레몬즙. 레몬즙. 레몬즙. 없어가지고 로 대체. 타이볼 완성. 자, 이버완니다이버우리타이 그 먹던 타이이버 완성. 해보세요 세 분. 이이버이버 완성. 타이버 완이버 오. 오. 좋아 안보여 신령처럼 보여 걍 p 이 e g u 기 이걸 Gus 자기는 진지한 거지. 뭔지고아 어, а 어, 왜요? 왜요? 왜요? 그러니까, 진짜, 진짜. 달이 엄청 컸던 날이 있었어요. 8년도가, 음. 05년도에. 음. 작업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달이 평소에는 요만큼이로 보이면 그날은 이만큼으로 음. 빨갛게 약간 그런 달이었는데. 음. 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달이 무서웠거든. 음. 갑자기 해가 그, 해. 그... 그러니까 가려지는 날이네. 어, 약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. 어. 정면으로 달이 음. 보였었던 음.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. 근데 오빠가 다 피우가 진짜 쪄져가지고하데 달을 다 들고 그러니. 오늘. <웃음> 다리 좀 찹다 약간 <웃음> 이런 스타일 잘 됐네 그러다가 오, 우연히 대학로 갔다가 만났는데 여전히 잘 지내? <웃음> 근데 여자친구 생겼대 그래서 문자가 왔더니 어? 오빠는 그랬어? <웃음> 직녀라고 되있는 거예요 지이 <웃음> <진>, 견우가 <웃음> 그런 걸해 사실 그러니까. 우리 아직 청춘이야 <웃음> 근데 난동준호 봐요 박찬욱 좀안 맞더라 어떤 거 보고 그렇게 그냥, 복수는 아예 것도. 다 불러준다.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응. 인터뷰를. 그래서 그냥 불해야겠다검 ya... 어, 뭐, 어, 제가 던, 그 던, 이 스포으로 할거도 될것같잘 뒤집었다. 번갈아 가면서 익히기도록 하겠습니다. 목.. 목가가 잘한다 뭐였니? 응, 잘하겠어. 안. 난 마침 아니에요. 응. 동부에 응. 있어? 네. 여기. 여기 포 아니야? 죽기 딱, 죽기 딱 일어났을 때몸 상태가 되게 좋아. 제맙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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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꽃 봐요, 언니. 예쁘다. 어어 카페스 이대 근데 진짜 네, <웃음> 인스타 충족 이것도 영상에 넣어야지.